안녕하십니까 9월 1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전년대비 8.3% 크게 상승한 여파로 하락출발했는데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 9월 f m c 에서1 0 0 b 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9% 이상 하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는데요. 아마존 7%, 애플도 5% 이상 하락하며 대형 기술주도 물가 지수 발표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물가 지수 발표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여파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노력에도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듯 보이는데요. 시장은 최근 물가 안정을 기대했지만 물가지수의 반전 수치에 그동안의 상승을 반납했네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원유 가격은 하락했지만 아직 다른 품목들의 물가는 잡히기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 매도 포지션 통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매수 62% 매도 38%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옵션 종목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금일 21시 30분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후 11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높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에너지 기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82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92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8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4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표이므로